하나님 나라 제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과 신앙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스라엘 나라가 신해산에서 한 국가로서 하나님의 그 인마누엘의 경험과 교제 방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역인 가난을 향해 출발하면서부터 그곳까지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광야의 일들에 대해 민수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이것도 오늘 한 절반 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과정의 일들이 아닙니다. 저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종속돼서 부름을 받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았고 식양 제도들을 받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그런 법도들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에서의 삶은 그 모든 것들을 전의 개시와 관련해서 운행을 하고 또 앞으로 닥칠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광야의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그 현실적인 데 갇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중차대한 사명을 나타내지 못했고, 거기에 반응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볼 건데, 먼저,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1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선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음.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누네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광야에서 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경험은 한낱 그리토인들이 들어간 구원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로 치구해서 해석하거나 또 가난을 미래적인 영원한 천국의 한 모형으로만 여겨서 광야의 삶에 대해 이 세상의 일로만 간주해 버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하 사실을 어, 오늘 말씀을 통, 중심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편협되거나 협소한 의미만을 가지고 그릇되게 이제 광야의 삶을 해석하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의미했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에서의 삶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신해산에서 받은 사명과 관련이 지어져야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상태를 <웃음>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변 국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 사명을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가시적인 일들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속사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헤아린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들을 다 살펴봐야 이제 광야 행보의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출발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룬 이스라엘은 이제 공식적인 출발에 앞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실질적인 여행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각 지파를 개수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있어야 할 위치를 다 할당한 다음에 성막에 봉사할 사람들에 대한 구분을 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또 명백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막의 일에 개입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며 이 일을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회중이 그 죄를 지은 자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회중들에게 말이죠 가정에서부터 그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할 것과 그들 중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신 제사장들이 성별되게 행보해야 할것 그것이 이제 나시린의 성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시하고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이러한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예물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들을 바쳤습니다. 소재물과 번제물 그리고 속죄제물과 허목제물을 성막을 중심으로 한그각 그 지파의 배치 순서대로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등불 간수 명령을 하시고 레위인에게는 성결규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일 전에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첫 6월절을 지내게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막을 완성하면서 이 일을 이룬 날에 그 영광스러운 임재로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의 모습으로 그 임재의 찬란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그 행진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거룩한 지수, 지시로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납팔두 개를 만들도록 하여서 그것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어, 그것을 출발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제 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민숙이 10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신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광야에 있는 곳으로 그 헤브론에서 가까운 에돔의 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로는 신해산에서부터 약한 2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걸어간다고, 그 걸어서 보통 사람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이로 걸어가면 한 열흘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여정에서 하나님께 그참두 가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불이 내려와 진 끝을 음, 살은 적이 있었고 기브로 핫다와에서출애급의 의미도 모르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저급한 탐욕으로 미혹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기본적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어쨌든 음, 없어도 되는 애굽의 그 부차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에 미혹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그 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기쁨을 얻도록 하는 그런 미혹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동안에 보인 정상한 하나님의 인도를 그 이전의 계시와 연결해서 인식하고 애국에서의 삶의 관점과 그 결과의 그 비참함을 알았다면 저들이 그런 미혹에 결코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저들이 그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해서 결국 그런 현실적인 일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큰 화를 입을 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중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주범들에게는 아주 엄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경과적인 중요한 시기에서 마땅히 보유할 신앙의 자태를 보이지 못함으로써 초래하게 된 그런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두 사건 이후에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그 구수여자 취한 일로 인하여 비방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함을 쳐서 7일 동안 진 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위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정주의 한 차원에서 그 비난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나 아론이 그, 직분자로 보름을 입었지만, 저들이 뭐, 의로와서그 일을 시킨 건 아니죠. 그들의 뭐, 이전의 내용과 현재의 내용, 앞으로의 내용에도 그, 어 뭐, 허점투성이고 결핍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웃음> 이전 계시와 관련해서 어 깨닫고 어, 나오는 그 일들에 대해 이제 좋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별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들이 뭘 완전해서 그들을 주의 일꾼으로 쓰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미리암의 그그 그 이런 그 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도 모르고 또 인간의 그 상태도 모르고 그 부른받은 존재들의 그 실제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상대적으로 비한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웃음> 아, 그렇게 미리암이 정죄를 당해서 심, 심판 중에 있을 때 모세의 온유와 함이 아주 어, 나타나게 되는데 아, 그렇게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중보해서 그가 그 징계 중에 건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저급한 상태를 가지고 사실 가나, 가데스 바네아에게,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좋고 나쁜 곳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그들이 의그들 거하는 성업이 진영인지 또 산성인지 또 토지의 상태는 어떤지 또 나무의 그 윤무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포도가 잘 처음 익을 시기였습니다. 가나안을 탐지하고 온 정탐꾼들 중 대부분은 아주 비관적이었습니다. 열뭐 명이나 그랬으니까요. 그 땅에서 난 커다란 실과를 메고 돌아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요. 내피림의 후손인 안낙자손들이라 하여서 그들 보기에 자신들의 그 모습이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갈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자고 했지만 저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주장은 거기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상대적인 비교, 현실적인 비교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회중들은 이열 사람의 그 탐지자들이 부정적으로 말한 내용을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억울해서 해 우는 그런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공리주의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고 왔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폐혁한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니라 할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차라리 애국당에서 그리고 또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로잡히기 전에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라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아주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그 모세와 아론은 아주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호수와는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말했고 또그 이유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대망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에 거역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은 그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다 그들을 떠났고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음 외침으로 크게 소리를 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도를 들어서 여호수아를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게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들을 전염병으로 쳐 없, 없애고, 너로 하여금 그들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백성의 패역한 태도를 보아 결코 그 나라를 유업으로줄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전에 보였던 태도대로 이스라엘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속성에 의지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한다면 이방 나라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의지해서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여와께서는 모세의 그런 간구를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에 합당한 시벌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주범들을 다 재앙으로 심판하시면서 여호수와 아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던 20세 이하의 그 유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심판해도 저들이 할 말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언약을 위하여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신실하심을 <웃음> 그, 오래 참으심에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탐지한 날수를 따라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을 심판의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후에 그그 그, 광야에서의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삶은 이후에 어떻게 <웃음> 나타나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가, 에,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 30, 에, 근그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뭐 이제 37년 반 정도 되겠죠. <웃음>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나안 탐지 때2 0대 이상이었던 약 60만 3550여 명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차례로 죽어갔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좋은 디딤돌이 될수 있었던 광야에서의 삶은 이제 죽기 위한 삶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가난, 탐지시 불신을 보인 이래 직접 연루되지 않았던 20세 이하의 그 어린이들과 그간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을 다시 큰 무리로 섭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지 제40년 초에 이르러 10개월에 걸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홍해 아래인 그 에시온 개벨로 내려갔다가 거기서부터 아라바길로 하여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계수하였을 때그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60만 3 5 5 0명의 거의 버금가는 그런 숫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37년 반 동안 끊임없이 물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섭리하셔서 그 나의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겪도록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신진 대사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여행 과정에서는 이제 미리암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고 아론조차도 이제 호르산에서 죽었으며 모세도 가나안이 내다 보이는 모압 평지의 그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상의 기록들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삶 전체를 하나로 볼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반기 1년 반만이 가나안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경과적 상태로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은 사실 광야에 들어가는 것과는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기록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의 간격을 채우는 시기였을 뿐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전기 그 광야에서의 그들의 존재의 당위와 목표를 이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 짓지 못하였고 그들 당대에 내려진 언약 안에서 그, 그곳에서의 삶의 올바른 의미를 찾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곳에서의 언약적인 열심이 구속사 안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과 사명이 이전 개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혀 몰랐고 그들이 현재적으로 쓰고 있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그 구속사 안에서 가치가 있는 일인지도 잘 몰랐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전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일인가도 인식하지 못했으며, 현재적인 일들을 통해서 또 저들 자신조차, 저 자신이 스스로 성화돼서 올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의 삶은 궁극적으로, 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순례의 여정에서 어떤 어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준비돼서 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되는데, 그런 어 그... 그 모형적인 그 구속사 안에서 그 일들을 스스로 소홀히 함으로써 저들은 그들의 존재의 당위와 목표를 다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어,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전에 그 주님의 그, 그 돌보심 가운데 분명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뭐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저들은 수요가 많아서 선택된 것도 아니고 저들이 의로워서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대로 4대만에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들이 존재했고, 그, 그들의 그 가치와 영광이 그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을 간섭하셔서, 이제 먹을 것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미리 이제, 뭐, 그들이 관계성 속에서 의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을, 그다 레위기의 말씀으로 내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의식에서의 거룩과 생활에서의 거룩을 다 보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그 저들의 그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둥지 아래서 그 영광을 아무런 외, 외적인 공격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보호를 받으며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일에 그 가치와 영광을 스스로 물리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현실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낫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까? 하는 데에만 관심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아, 다시 말씀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인도에 의한 경험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해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며 그분의 언약의 규정을 따라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자 하나님의 소유이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저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으켜야 할 일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저들이 이제 미리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겠지만 아주 사악한 우상문화의 공간이었습니다 결코 그 문화는 이스라엘이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기에 가나안의 문화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찬란한 인류의 훌륭한 문화유산같이 보인다고 해도 아낌없이 파괴해야 할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경험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그... 광야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의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광야에서의 경험들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입신양명이나 행복과 관련된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서 좋은 기초를 쌓는 일을 하나님의 인도에 의한 광야의 삶에서 충분히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 다시 말씀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의 통과 여정이 아니다. 그 죄, 죄악된 당대 그, 그 죄악된 세력인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고 죄악의 문화인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 이룰 수 있는 모든 그런 준비를 그할수 있는 그런 과정의 기간이었다. 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은 고린도전서에 나와있지만 그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신자의 삶의 거울이 되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떤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존재해 가야 하는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죽은 사람들과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기 위한 삶을 살, 살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 죽기 위한 삶을 살면서도 사실은 주님이 내려주신 그 법도를 따라서 형식은 취했어요 그러나 그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그그 회복된 인간상의 아름다움과 그 관계 하나님의 통치에 그 그 진선미한 내용들을 다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코앞에 이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좀더잘 먹고, 좀더 나은 삶을 살.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아니에요. 그건,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그와 동일한 것을... 그,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존재들이, 그리고 연담을, 연단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 거기에 마음이 뺏기 있다면, 그것은 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토 아로서, 그리도의그 교회 아로서, 그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인간상과 사회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목표한 대로 나가야 그것이 개인적으로가 아니고요 교회적으로 그걸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고 또 관계를 이루는 그런 실질적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나타내야 하는. 우리 안에는 그것을 이룰 재료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기관 아닙니까? 교회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것을 잘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동심 협력해 가지고 합력해 가지고 그 회복된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또 물질이 주어지고 그것들 다 주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삶에 에,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 뭐,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어,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메시지에 에, 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그 미혹이 된다면, 더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이제 왜 실패했고 이스라엘의 다, 실패는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서 아브라함의 종속, 언약의 종속이 돼서 이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존재로서 세움을 입었사옵나이다 그 통과의 과정 가운데 광야의 삶이 있는 것이온데 이제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저들이 단단히 이제 연단을 받아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건설할 수 있었사옵나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 광야에서의 삶을 이제 원망하고 상대적으로 그 삶을 비교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며 집단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나타냄을 보여서 실질적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할그 공간 속에서 불신의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말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저들을 안아서 그 저들을 보호하시며 연단하는 그런 공간이었사옵는데 저들은 그 주님의 세밀한 임재와 인도를 보고 있으면서도 늘 의식주 문제에 눈이 어두워져서 저들이 나타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나타내지 못하여 싸움나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불신의 태도를 보였고 이제 그 모습들은 가난 탐지 이후에 아주 극명하게 모아져서 나타나사옵나이다 그래서 저들은 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나머지광야의 삶이 이제 죽기 위한 삶이 되고 말았사옵나이다. 이런 일들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웃음> 에, 에, 과거 이스라엘의 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거울이 되는 것이옵나이다. 저희들 이신칭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면서도 고원받은 이후의 에 삶을 이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해서 그리고 또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국 심판받은 그런 모습의 삶을 나타내고 있사옵나이다 <웃음> 이런 즈음에 주님께서 저희들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서 저희 존재의 근원이 뭔지, 존재의 이유가 뭔지, 존재의 목표가 뭔지 잘 헤아려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리때의 몸인 교회 에 연합된 존재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신령한 그릇들이 다되었서없는데 허망한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신만을 의지해서 주님의 나라에 그 회복된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시며 책임을 물으실 때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는 참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통치가 눈앞에 보이지 아니,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온 즉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회복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유하고 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 책임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결국 개인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사적으로 준 모든 것이라도 주님의 몸이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드리옵나이다 주님 홀로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